안녕하세요 바람 너무 심하다 제가 오늘은 드디어 부임머리를 하러 갑니다 제가 붙임머리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올린 적이 있는데 드디어 오늘이 그날이에요 한번 처음 하는거 제대로 하려고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지인 추천을 받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퀄 다이아몬드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유명하신 분들이 거기서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위런하는 데, 하는 거 좋은 데서 해야 되잖아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웃음> 짜잔. 이퀄 다이아몬드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제가 받는 거를 촬영하신다고 이렇게 카메라가 준비돼어 있어요. 될까요? 과연?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약간 너무 아쉬워요. 무슨 머리를 해도 이 느낌은 지워지지 마세 이거 혹시 여신머리 하고 싶은데. 음, 난장판이네. 머리 시술 전입니다, 지금. 머리를 묶었다 풀러 가지고 더 난장판이지만 전수차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크리스탈 씨의 머리를 해드릴 리컬 다이아몬드 부원장입니다 예쁘게 해드릴게요 완전 히안 나게 입고 <웃음> 맡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머리한번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오늘 처음이에요? 어. 저는 근데 아까 그 유튜브 제가 <웃음> 어제 좀 봤거든요 근데 머리 스타일 을긴 것도 있고 막 이러시길래 아 그건 가발을 거의 자주 착용, 착용했었어요 아그 <웃음> 아무것도 해본 적없고거 딱? 뭐 실리콘 아예 해본 적 없어요. 네,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잘 찾아오셨어요. 왜냐면 <웃음> 제가 진짜 자연스럽게 잘해드리거든요. 아, 진짜요? 유명하다고 네. 해가지고 초문 네. 듣고 왔어요. 저한테 하면 딴데못 가요. <웃음> 원래 머릿결이 좀 안좋아. 탈색머리이시거든요? 네, 탈색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끊기고 네. 약간 네. 너무 안좋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염색하신 게 언제예요? 2주, 3주, 3주, 3주, 3주 전에? 블랙으로 묶었어요. 네. 네탈색으로해서 뭐 염색을 또한두 번인가? 백금발 했다가 음. 네. 염색을 두번 하고, 그 다음에 톤다운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은 블랙 덮기 전에는 약간 어두운 브라운 느낌의 색상이었어요? 네. 이제 제가 염색을 왜 했냐고 물어보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피스 색깔을 최대한 그거를 감안을 해서 붙여야 되거든요. 아. 그래 어두운 브라운으로 염색을 하셨으면 블랙을 덮었으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별로 안 빠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블랙 색상의 피스를 색깔을 붙여도 될것 같은데 원래 같으면 은뭐 백금발에다가 블랙을 톤 다운을 하셨으면 은 블랙을 붙이면 시간이 지나면 고객님 머리만 또 브라운으로 빠져서 색깔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블랙보다는 햇빛에서 보면 살짝 브라운 기가 돌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블랙이랑 엄청 다크 브라운 같은 느낌의 두 가지 색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보니까 키가 생각보다 되게 크시더라고요 저 키가 되게 크진 않고 그래요? 164아 그래요? 크던데? 그래가지고 커버해줘 <웃음> 아니 영상에서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마르셔가지고 작을 줄 알았는데 몸이 너무 매소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키가 큰 거예요 입구에서 봤는데 그냥 키가 크구나 이러고 <웃음> 목이 계시고 키가 크신 분들은 기장품 길게 <웃음>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20인치로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웃음> 기장 보여드릴게요. <웃음> 네. 저희 매장에 오신 분들이 저희 거 피스 결을 써보면 딴데못 가요. 너무 좋아하요 정말 로 관리 잘하면 1년까지도 쓸수 있거든요. 결 만져보시면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 사람 머리예요. 어, 진짜 어. 네, 진짜 사람 머리고. 제 머리 켜고 나서. 당연하죠. 얘네들은 탈색을 안한 거예요. 진짜 <웃음> 아, 좋아요. 얘는 완전 블랙이 아니라 살짝 다크한 브라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 머리가 끝에 탈색 머리라서 얘를 붙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면은. 비슷한 거? 네, 얘가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할머니들 세치커버 막해가지 나오고. 약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 오징어 몸을 막 바르고 나온 거? 음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더 나오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 얘로 할게요. 네. 지금 머리하기 전 비포 상태입니다. 일자 단발이잖아요? 네. 여기를 이제 가볍게 칠 거예요? 네머릿결 샴푸하고 나니까 진짜 안 좋은 거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웃음> 길을 동안 붙임머리 계속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 일단은... 음. 게, 오랫동안 할 거긴 한데 네. 좀 질리면 다시 뽑가 뺏다가... 다시... <웃음>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제가 거의 선주에 항상 씩뜯다 붙였다 하거든요? 근데 어... 많에 붙임으로 익숙해지잖아요. 네. 머리에 못 길러요. 그냥 뭐 굳이 내가 길러야 돼? 뭐 이런 생각? 너무 자연스럽고.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진짜로 굳이 내가 2년 동안 시간을 길러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길러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음. 세상에 참 돌이 좋구나. <웃음> 그걸 너무 느껴요. 그 맛을 느끼라고. 맞죠. 맞 춤도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안 내는데. 네, 끝에만 가볍게. 음. 여기서 시컬 넣으면 그냥 허식한 느낌? 치워낼 게 없어요. 많이 끊어져 있어서. <웃음> <웃음> 그 샵마다 붙이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딱히라는 방법이 똑같긴 한데 음. 거기서 베이직에서 조금 벗어나신 분들도 있고 기술이라는 게 자기 편한 대로 조금 바뀌어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기본 그거는 똑같아요. 근데 디자인들이 조금 달라요. 두상에 어. 따라서 타고 타고 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고 음. 좀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거할 때마다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사샵에서 제거를 하라는데, 이건 뭐야? 이거 진짜 처음 보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어... 근데 원래 이거 하면은, 땡기는 네. 느낌 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머리 땡기는 느낌. 땡기는 느낌 나요, 지금 여기? 아니요, 지금 안 나요. 그죠 네. 적응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그 이후로는 괜찮아요. 익숙해지면은, 뭔가 없는 것처럼. 얘 처음에 고객님 하고 나면 은뭐 샴푸할 때 조금 걸리는 느낌 날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은 그냥 없는 것처럼 완전 그냥 내 것처럼 아... 렌즈도 <웃음> 처음에 낄 때는 막좀 무섭고 이물감 들고 하잖아요 익숙해지면 은 그냥 내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음... 그냥 딱 아... 그거예요 근데 더 거기서 더 편한 렌즈가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런 것처럼 붙임머리도 더 편하게 해주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 거죠 음... 아또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었그 음. 머리 감을 때잘안 마른다고 아. 아. 담고 나서 말릴 때? 네네네. 원래 사람들 머리카락은 음. 한 가닥 한 가닥 두피에 붙어져 있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네. 얘네들은 우레탄이라는 게 이렇게 뭉쳐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말릴 때 아무래도 수분이 여기 뭉쳐있어서 잘 말리지는, 말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릴 때 빗질을 하면서 말리면 좀더 빨리 마르긴 하거든요. 음. 원래 말리는 시간이 만약에 내가 5분에서 10분 걸렸다 고하면 얘는 거기서 곱하기. 음. 정도. <웃음> 곱하기? 음,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음. 시간 좀 줄이고 싶다 하면은 드라이기 좋은 거 쓰시면 됩니다. <웃음> 그리고 이게 처음 붙인 날보다 다음날 샴푸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음... 지금은 피스가 살짝 눌러져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스트레이트 대가 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좀 차분한데 샴푸 한번 정도 하고 나면은 살짝 조금 더 부풀어요. 그래서 숱이 더 풍성해 보여서 더 자연스러워. 음... 이제 한 35%였다. 그리고 이제 관리방법 설명해드리면 은 네. 어, 샴푸하실 때는 두피 위주로만 샴푸해주시고 네. 밑에는 트리트먼트로만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머리는 감고 나가서 항상 두피는 바짝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두피요? 네. 음. 왜냐면은 물기가 있으면 매듭이 서로 엉켜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더라도 두피는 항상 바짝 말려주시는 게 좋고 음. 평소에 습관적으로 계속 두피에 손빗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그러면은 매듭이 자라서 내려오면은 사이가 약간 Y자로 벌어지면서 그래에 잔머리가 낄수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빗질하면서 잔머리 같은 거 빼주시는 게 좋아요 네. 머리 감으실 때는 음. 숲에서 감아도 상관없긴 한데 웬만하면은 한 2주 정도는 서서 감는 게 좋아요 매듭을 음. 저희가 이렇게 앉아있는 채로 바짝 붙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서 이 자대로 네. 근데 이거를 숲에서 감다보면 매듭이 반대로 들리게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들이안예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이렇게 샤워하듯이 서서 감는 게 좋고 그 이후로는 한 번씩 틀어서 감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서서 감는 게 제일 최고고 좋긴 해요. 이게 지금 한 55% 완성된 모자이요근데 진짜 티안 난다. 그 진짜 긴머리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가발이랑 뭔가 진짜 느낌 다르지 않아요? 완전 다르죠? 이건 진짜 제 머리가 가발은 뭔가 가발 같은 그 느낌이 있어? 맞아 뭔지 알아요 이렇게 앞머리 없는 긴 머리 하고 싶었는데 음 드디어 <웃음> 오늘 한것 중에 붙인 머리 제일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 데 아까 한시간도보는 그건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따우니까 어, 이제 속도가 아. 속도가 못 넘어요 그나마 지금은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바쁘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혼자 진짜 써보는 애들이 속도 놓칠 정도로 빨리빨리 아, 빨리빨 빨리. 뭐, 잘난 척 <웃음> 아, 대단해요. <웃음> 대단하네. 영로는 <웃음> <요만하는> 리액션. <웃음> <웃음> 대단해요. <웃음> 나중에 드라이 어떻게 될까 웨이브? 네. 살짝. 살짝. 음. 뭐 어때요? <웃음> 진짜 긴 머리 같아. 완전 자연스럽죠? 네. 여기는 기기로옮긴다고 여기 해서 네. 이쪽에앞쪽에안 붙였거든요? 네. 여기만 살짝 조금 더또좀 질감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진짜 신기해. <웃음> 왜요? 진짜 긴 머리 같아. 진짜 긴 머리예요. <웃음> 여기 밑에 삐죽거리에다가 좀 정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렇게 가벼운 느낌 해보고 나중에 자르시될것 같아요. 네네. 제가 쓴 거는 33mm 정도 되고 이거는 86mm, 36mm? 음. 이렇게 두 가지로 섞어서 이렇게 길게 커 할게요. 치질안 하면은 얘가 네. 이제 가닥가닥이라서지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비질를 해주셔야 얘들이 퍼지면서 더, 약간 더 풍성한 오 느낌? 그쵸. 예쁘지 않아요? 네, 완전 예뻐요. 그쵸. 가발이랑 다르죠? 네. <웃음> 아, 우와. 진짜 예뻐요. 너무 요 완성됐어요. 여러분. 엄청 잘하셨죠? 왜? 아 오, 엄청 쎄다 안좀 마음에 들어요. <웃음> 자연스럽죠? 음. 그럼 한번 두피 만져보세요. 음, 뭔가 만져지는거같 어. 그러니까 남이 어. 만졌을 때 어. 이거, 이, 약간 이런 거아긴 머리는 이렇게 만져보고 어. <웃음> 이런 느낌. 어. 그 정도로 자연스러운데 만지고 나서 네, 지면 만지면 네. 느낌 나요. 그리고 이거 뭐, 끄럽다 이렇게 하는고이거 네. <웃음> 같은데? 음. 아, 느낌. 어디서 했어? 정말? 어디서 했어? 이걸 <웃음> 가요? 네. <웃음> <함께> 미소쌤. 네. <웃음>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예쁘게 해주십니다. 자연스럽고. 근데 진짜 자연스럽죠? 진짜... 생각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제 그렇죠? 원래 머리보다 예쁜느낌 이래서 진짜 재밌다 음. 저는 그럼 이렇게 머리를 맞추고 이제 내려갈 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감 네. <웃음> 밖에서 말하니까 창피하잖침머리 <웃음>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